2022년 8월 18일 TV조선의 국가가 부른다 에서는 국악계를 휘잡고 있는 인재들이 출범했습니다. MBN에서 대한민국 최초 국악 서바이벌 오디션인 조선판스타의 스타 조조한과 JTBC의 풍요대장 출신인 김주리 미스터2에서 진을 차지한 양지은, 국악계 대모 박예리, 국악 아이돌 출신인 남상일씨등이출연했습니다 이날의 특징은 노래를 부를때마다 기본이 100점이요 좀 못하다 싶으면 99점이었다는 것이죠. 이정희 조조원은 갓을 쓰고 짧고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나와 포먼스와 댄스, 랩까지 조합을 해서 보는 이들을 폭수하게 만들었고 양진은 트로스를 잠시 잊은 듯이 후각 DNA를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풍류대장 출신의 김주리는 오랜 세월동안 몸에 뺀 판소리 실력을 대중가요에 접목시킨 묘한 맛을 그대로 잘 살려주었습니다. 그녀는 5세의 판소리에 입문하고 8세의 순가를 완창했다고 하지요. 세계 최연소 최장시간 판소리연 척으로 그네스북에도 이름이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인물 또한 미녀여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조주환, 김주리, 양진씨가 펼치는 공연을 다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를 처음 본그 순간 오마야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고야 말았지 그때의 아름다운 그, 그 미소가, 아, 아, 아, 아, 날사로잡아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은 함께 하지 오 퍼니 옷 벨그였죠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아름 빛이 좌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